싸하고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수술하기에 겁나서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었어요. 여기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인상이 더 부드러워진 저를 진짜 보고 싶어요. 전에는 얼굴 광대도 있고 턱도각히고 얼굴에 살은 없고 이래서 제가 부각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방 이식하면서 얼굴에 볼륨도 살아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내 눈도 나트인이랑 지키 해가지고 전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시원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